음... 음... 하... 얼른 원장님 도우러 가야 하는데, 하... 눈이 안 떠지네. 음... 잠깐, 여기는 내가 지내던 보육원이 아닌데? 아, 어제 일이 꿈이 아니었나 보네. 나 죽어서 마법학교라는 곳에 왔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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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반가워요. 학교에서의 첫날이 시작됐죠? 아직 많이 혼란스럽겠지만 집중해주세요. 미리 공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의 속성 검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샤일 선생님이 이어가실게요. 반갑다. 나네 학교의 교장, 샤일이다. 제아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은 너희들의 속성을 검사한다. 너희들의 겉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지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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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불속성이네요 다음 학생 올라오세요 여기 위로 올라가면 돼 아.. 네 신기할 정도로 닮았네 정말 네? 아!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올라가면 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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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얼음속성마법이잖아 뭐야 칸 빨리 쉴드를 쳐어 알았어 쉴드 확실하진 않지만 혹시 저 아이 그래 천년만에 나타난 얼음속성마법사야 얼음속성은 그 아이가 유일했듯이 믿기진 않지만 이해린것 같아 잘? <목소리> 뭐야? 어떻게 된거지? 연주야 괜찮... 근처... 어, 샤일? 정말 너였구나 보고 싶었다 천년 동안 너만을 기다려왔어 서... 선생님 예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예 어? 샤일 연주가 당황하잖아 그만해 안되겠다! 재야! 여기 마무리 좀 해줄래? 아무래도 잠깐 내가 연주를 데리고 가야 될것 같아서 알겠어 연주야 가자 <놀람> 항상 뒷처리는 내 담당이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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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 샤인. 이번 생에 난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 아이를 가질 거야. 저번 생처럼 너에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란 뜻이야. 아이사. 할말 끝났으니 먼저 가도록 하지.